처음 게 같기도 하고 아, 그럼 처음 거 입으시지 <웃음> 뭐 누군가에겐 딸, 아들, 딸이거든요 뭐 자원동체 뭐 이런 건가? 저파리가 <웃음> <드루듬 웃음> 아, 그만해 <웃음> <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리플쇼룸의 알바생 유진입니다 저희 리플쇼룸은 오시는 손님들에게 맞춤 코디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쇼룸은 NFL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시는 손님들에게 제가 예쁘게 코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어, 안녕하세요 대박! 혹시 유튜버 나는 미도 아니세요? 아니에요 어, 대박 사건! 저 처음 봐요 유튜버 아니라니까요 네, 편히 앉아서 말씀해주세요 네. 아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 이번에 룩북을 찍으려고 해요 기존에 입던 스타일과는 좀 다른 느낌으로 코디를 해보고 싶어서 한번 괜찮으면 살려고요 제가 그 미도님 채널 애청자로서 댓글도 몇개 달았었거든요 미도님이 검정색 옷을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맨날 그검 한정색 옷을 룩북을 하면은 좀 변화가 없잖아요 여기서 딱 색깔 있는 제품이 있거든요 네. 바로 이 핑크색 치마입니다 와 너무 예뻐요 네 이게 아마 기장도 괜찮으실 거예요 이거랑요 이 맨투맨 뉴욕 제트 셔츠고요 네한번 걸쳐보세요 자 그리고 요렇게 어떠세요? 제가 더잘팔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자 그러면 이 에센셜 컬러 맨투맨은 어떠세요? 근데 거울이 없어서 제가 보고 보여요? 아주 뭐, 뭐 예쁘세요. 이렇게만 입으면 별로실 수 있으니까 일단 제가 추천해드린 이 뉴욕 제츠 셔츠랑 이거는 헤리티지 플리스 자켓이에요. 미도님은 검정색 좋아하시니까. 아까는 아, 검정색 입으면 너무 진부하다고 해놓고 그, 왜? 그 이제 안에 핑크색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아니면 흰색도 있어요. 같은 색상이고요. 여기 뒤에 이 헤리티지 로고 보이세요? 음, 어 귀엽네요. 이게 바람을 막아줘가지고 네. 겨울에 입기에 매우 따뜻합니다. 아, 저는 딴거 아니... 고 싶어요. 저는 음, 그거 이쁜 것 같긴 한데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거는요? 아이 친구는? 어머 너무 귀엽다. 파일론 리버서블 다운이라는 옷이고요. 여기 지퍼를 내려서 거꾸로 입으실 수도 있어요. 우와 귀엽다. 네, 네 여기 안에 저희 NFL의 로고가 박혀 있어요. 아 진짜? 네, 어떠세요? 처음께 나온 것 같기도 하 아, 그래요? 그럼 처음거 입으시지. <웃음> 어, 저 이거 맘에 들어요. 저 이거 맘에 들어요. <웃음> 아, 그래요? <웃음> 한번 입고 와보시겠어요? 나중에 사진 좀 찍어주세요. 욕하려고요? 아니, 아니, 무슨 소리예요. 인스타에 올려야지. 아유 <웃음> 아 너무 귀여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이제 이 제품의 장점은 뒤집어 입으면 전혀 다른 무드로 옷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지퍼도 리버서블이고 여기 안에 지퍼면 바로 이렇게 손을 넣을 수 있는 주머니인데 안 주머니는 똑딱이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똑딱이 여기 조절도 가능하네요? 아, 가능하죠. 음. 이도 제가 알아냈네요? 어, 이거 자수 포인트네요? 어머, 너무 예쁘다. 등도 자수네요? 어머, 너무 예쁘다. 저희 제품이 이렇게 예쁩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오버핏이어서 지금 상당히 껴안고 싶어요. 그리고 소매도 이렇게 줄이가 있네요? 어, 너무 예쁘세요. 역시 나는 미도. <웃음> 아, 제가 여기 뒷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어, 너무 예쁘죠? 앞에는 무난하지만 뒤에는 자수 이렇게 프린팅으로 포인트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럼 마지막에 이걸로 갈아입어 볼까요? 아, 정말 유튜브 피곤하군. 뭐라고요? <웃음> 아, 아니, 아니에요. 어, 너무 귀여우세요. 이렇게 하니까 또 약간 차가운 도시 여자 같으세요. 네, 설명은 다된것 같고요. 저희 NFL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결제는 하고 가실 거죠?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공짜로 주세요. <웃음> <웃음> 아, 공구 어떠세요? 공구 공구요? <웃음> 네저 원래 공구를 잘 안해서 아 그럼 제가 한만원 정도 할인해 드릴게요 인플루언서 할인이라는게또 있거든요 다른 데서는 공짜로 주던데 <웃음> 아네 저희 유명한 인플루언서들도 다제돈 주고 내돈 내산 하시고 가시거든요 누구요? 그 저희 리플의 썸피지님 되게 아, 유명하신 분이요 그 사한명 갔잖아요 <웃음> 지갑 주시죠 이제 그러면은 네네 제가 나팔 해드릴게요 <웃음> 어, 어, 좋아요 그럼 이거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해주셔야 돼요 <웃음> 여러분 이거 저 진짜 아니옵니다 이거 <웃음> <얘> 넣어주세요? 아니옵니다 안녕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네이트판 유튜브 나는 미도의 실체를 고발합니다 <웃음> 유진아, 오랜만이다. 아, 어서오세요, 선생님. 혹시 누구 신지 제가... 너도 많이 힘들었구나. 나도 많이 힘들었어. 아 너가 왜 여기에... 역시 우리 파네 파스타 만들던 때 기억나? 그때 입었던 옷이 NFL인데 날를 잊지 못하고 이곳에서 일하고 있구나. 아, 내 정신 좀 봐. 내가 옷을 사러 왔거든. 그 존댓말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겨울에 한장 좋았잖아. 네, 존댓말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누군가에겐 아들딸이거든요 누군가에게는 아들딸 뭐자우동체뭐 이런 건가? <웃음> 네. <웃음> 아 손님 그 이제 옷을 보러 오셨군요 음. 이제 손님분께 어울리는 옷을 몇 가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 제품은 이제 한번 사서 아, 옷을 네. 한번 대주세요 이제 이 제품의 특징은 소매 부분에 시보리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음. 조금 더 트렌디하고 겉감이 폴리에스터로 되어 있어서 구김이 있어도 그냥 트렌디하고 빈티지해 보이는 장점이 있어요 음. 어떠세요? 나야 너 좋지. 입고 오면 되나? 그러면? 아니 아직 더 있어요. 어? 더 있어? 자, 이 바지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색상이 있는데 어떤 색이 더 좋으세요? 회색이 땡기네? 왜냐면 널볼때질리는내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야 <웃음> 아 그래요? 아, 아차차 내가 너무... 너무 <웃음> 갔나 다른 옷좀 줘봐 봐아 네네 이 제품은 NFL 레트로다운 월등해? 여기 팔 상단부에 보시면 탈부착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이쪽 오른쪽도 똑같이 탈부착이 가능하죠 응응응 음, 음, 음. 그리고 정원 씨가 평소에 이렇게 옷 어깨 올리고 다니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웃음> 그래서 이 레트로다운 제품도 이렇게 옷을 고정되어 있어요 지퍼로 안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입으실 수가 있고 고장 걱정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제일 최고의 장점은 모자를 탈 부착할 수가 있어서 모자가 떼더라도 이런 멋진 포인트를 연출할 수 있다 오 좋아요 좋아요 그 옷을 한번 입고 와주시겠어요? 네 유진아 또 <웃음> 회색 추리님께 이렇게 잘 어울려? 너 꺼여서 그래 너이 지금 지금 부끄러워서 막 뜨거워? 오 그게 왜뜨거운줄 알아? 어, 왜? 여기 안감 처리 때문이야 <웃음>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웃음> 이 안감 처리 때문에 저희 레트로다운 제품은 열본이 뛰어납니다 너가 나를 향한 마음 때문에 뜨겁다고 할줄 알았는데 역시나 너는 역시 밀당을 잘하는구나 너 혹시 가방 좀 추천해 줄 수는 없니? 아! 그 가방을 내가 준비를 했는데 혹시 어어. 옷을 잠깐 벗겨도 될까? 어? 너무 귀여우세요. 너무 귀여워요? 네네. 어? 어 귀여워. 뒤에 보이시죠? 어, 너무 예뻐요. 찰떡인데요, <웃음> 아 미안한데 이리냐? 어루만지지 마. <웃음> 너의 손길 그리서아손님은 너무 찰떡이에요. <웃음> 디버가 딱 반까지만 있어서 좀더스타일리시해 보이지 않으세요? 어, 맞아요. 맞아요. 정은 씨에게 어울리는 제품이란 말이죠? 네. 그쵸? 죠 네.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끝. 전할게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네? 저 직업벽이 있어. 저 미식축구 선수거든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어깨로 치는 게 있어. 아저 치아리다 여자친구예요. 아, 네. 우리 아, 자, 자, 좀거칠어 아, 보여줘. 하나, 둘, 셋, 넷. 야, 빨리, 리빨 루키. 이거 아니잖아. 이거잖아. <웃음> <웃음> 보여줘야지. 뜨르릉 <웃음> 저팔이가 그만해? <웃음> 자, 아 저희가 또미식 축구 선수인데 MF의 옷으로 네. 커플을 네. 커플룩 맞추러 왔어요, 커플 맞추러 왔어요. 응. 저희가 이렇게 정장 스타일이거든요 저희는 아, 원래. 저희 둘이 아 그러네요 이런 느낌이 있네 좀 다른 스타일을 찾아보고자 음. 했는데 여기 추천 잘하시나요? 알바인지 네. 아, 얼마 됐어요? 저요? 저한 5, 5년 됐어요? 미식축구봐요네 <웃음> 무슨 팀이 있어요? 거기 그 MF의 <웃음> 아 아직 요 아는 거 있어요? 제츠! 아, 오! 왠지 아세요? 저희 이거 제품 이름이 제츠 셔츠거든요! 우와, 그러면 제츠 리, 티어 리딩 팀춤 줘봐요! 하나 둘셋 둘, 셋. 넷! 로로로로로로. <웃음> 똥똥똥똥 <똥>, <웃음> 여러분, 제가 옷을 좀 추천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어울리는 제품이 딱 있어요. 저희 NFL 에센셜 크루 맨투맨이고요. 앞에는 저희 NFL 로고가 적혀져 있는데, 뒤에는 없어요. 그래서 어, 제일 뭐야?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고, 커플들이 자주 구입해 갑니다. 그리고 소매가 아주 부드럽고, 보풀도 잘 일어나지 않는 재료. 재질. 요리하는 거예요? 보풀도 잘 일어나지 않는 소재로 되어 있어요. 무슨 소재예요? 네? 그 폴리에스탄? 네네. 면 78%에 폴리에스터 22%래요 최악사건! 그 이제 치어리더라고 하시면 몸매가 네. 좋으시니까 레깅스로 준비해왔는데요 네. 발목 부분이 딱 들라붙지 않고 이렇게 부츠컷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 제품이에요 <웃음> 왜 우리 자기한테 는 그렇게 성의 없이 주시나요? <웃음> 죄송해요 <웃음> 자 이제 위 아우터를 좀 추천해드릴 텐데 미식축구 선수분께는 NFL 섀도우 다운이라는 제품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아, 너무 좋아요 이유가 뭐예요? 저희 이제 이 제품은요 색이 아주 특 트렌디하고 빈티지해서 어떤 분들이 입어도 다 멋있게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진짜요? 여자친구 분은 n f 의 에센셜 다운이라고 그레이 색상이에요. 자, 이 제품의 특징은요. 생활방수가 된다는 점이에요. 와, 생방, 생방. 대박사건, 대박사건. 여기에 팔, 토시까지 엄지, 엄지손가락 넘어져서 어 어, 따뜻하게 어, 입으실 수가 좋아요. 있어요. 대박사건. 대박세요 기능성, 기능성. 여기는 없어요. 아, 왜? 그건 모르겠는데 어. 그래도 안에 뭐야? 맨투맨 <목소리> 이이 뭐야 이 뭐야 이 뭐야 이 뭐야? 이 아, 뭐야 아니면 다른 제품도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남자친구 분께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리버서블 플리스 롱 자켓입니다 뭐 대박사건! 저롱 좋아해요 저 롱을, 롱이 더잘 어울리거든요 그쵸? 우리 자기가 홀팅이 있네요 네 맞아요 대박사건 자 그러면 우리 갈아입고 네. 오겠습니다 엄마 아, 너무 예쁘세요 혹시 NFL 모델 하실 <웃음> 생각 없으신가요? 어, 저 자기는요? 아 너무 잘 어울리세요 맞아요 킬팅 소재에다가 주머니가 존... 네? 매우 커요. 아 주머니가 매우 크죠? 매우 주... 뒤집어서도 한번 입어보실고 뒤에는 없어요? 네 뒤에는 없습니다. 어 이거는 안에 안주머니도 있어요. 어 뒤집어서 입었어요. 어 어때요? 여기 주머니 또 있네요? 네여기 음. 똑딱이로 되어있어요. 어, 대박사건. 어. 아니, 아니 안쪽 근데... 주머니랑 연결이 돼요. 어? 어 뭐야? 어 그러네? 대박사건. 그 여자친구분 아니 레깅스 너무 잘 어울리시는 거 아니에요? 레깅스인데 되게 바지 같더라고요? 내가 살짝 올려봐도 되나요? 어, 여기 로고 너무 예뻐. 아 어? 맞아 여기 로고가 있어요. 너무 예뻐요. 어, 예쁘 귀엽네. 근데 나도 자기랑 커플룩 하고 싶은데 입이 흰색깔 뽀글이 아 입어봐도 돼요? 네, 그러면 헤리티지 플리스 자켓을 추천드립니다 자기 너무 귀엽다 양 같아 그러니까 우리 이제 완전 커플룩이네? 그럼 자기 우리 아우터 두개 맞출까? 그래 <웃음> <웃음> 어 이쁘다 만는 사이즈가 맞아 저희 사이즈가 다 있어요 <웃음> 어때요? 색깔 너무 빈티지하고 예쁘죠? 어 편해요? 완전 트렌디하죠? 네, 제가 원래 살찐 걸 숨기려고 배를 이일으켜고 가리는데 배를 내밀어도 배가 안튀어나와요 어, 너무 듬직해 보여요 지금 그러면 이 옷으로 가시죠 아까 그 아우터랑 지금 너무 잘 어울리세요 우리 알바분 고생하셨는데둘다 할까? 응, 둘다 하자 네, 택배로 보내주세요 <웃음> 네, 제트팀으로 보내드리면 되나요? 네. 네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리플 쇼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룩 모두 어떠셨나요? 너무 예쁘지 않았나요? 다음에 더 예쁘고 멋진 리플 쇼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